하... 도대체 내 인생의 리즈 시절은 언제 오는 걸까? 아. 와타시노 진세이니와 모테키와 이츠 크른다로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아주 간단한 일본어는 바로 리즈 시절입니다 리즈 시절 리즈 시절을 일본어로 표현하면 모테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모테키란 단어는 모테루의 모테와 기간의 기 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모테키. 그래서 사실 모테키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인기가 많은 기간을 말하거든요. 인기가 많은 기간. 그러니까 그게 내 인생의 리즈 시절인거지.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쓰고 드라마 제목에도 모테키라는 제목을 가진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동사는 바로 모테키의 모테, 모테루를 살펴볼 건데요. 모테루를 사실 사전에서 그대로 찾아보면 인기가 많은 이란 표현으로 나와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모테루를 정확히 직역할 만한 한국어는 없는 것 같고 아직 왜... 이게 모테루가 인기가 많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인기가 많은 이란 말은 나이닌기다라는 일본어 표현이 따로 있거든요. 뭐나이닌기다라든가 인기가 아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많아서 모테루의 상태가 된 거거든요. 한국어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인기가 굉장히 많아진 상태를 모테루 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테루는 원래는 모테는 가타카나를 쓰고 루는 히라가나를 씁니다 근데 간혹 상황에 따라서는 모테루를 그냥 히라가나로 통째로 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모테라는 단어를 그대로 명사로 쓰기도 해요 모테루에서 룰을 빼고 흔히들은 모테모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어 저의 굉장히 인기가 많아 라는 말을 일본어로 표현할 때, 아노코와 모테모테다요? 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아노이또는 모테모테다요? 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저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리면, 저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인기남, 인기녀야? 라는 표현을 할 때도, 아노코와 나인인기 대 모테모테다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볼 단어는, 리즈 시절이었는데 이게 바로 모테키잖아요 모테키를 활용해서 또 다른 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뭘 만들면 좋을까 내 인생에 리즈 시절은 언제 올까 와따시노 진생니와 모테키와 이치 그르가나 라고 말을 할수 있겠네요 이 모테키를 사용해서 또 다른 예문을 만들어 보면 민나노 모테키와 이치 でした까 아니면 상대방한테 당신의 리즈 시절은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아나타노 진세이와 모테키와 있지되시다가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답변으로, 어, 내 인생에는 리즈 시절이 없었어요. 라고 대답을 할 때, 왔다시노 진세이와 모테키와 나카다데스 라고 대답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 인생의 리즈 시절, 을 말할 때리즈시절이라는 단어를 배워보았고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모테루란 동사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모테루라는 단어를 활용해보면 모테루 인기가 많다. 모테나이 인기가 없다 정도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만약에 모테나이로 예를 들면 와다시와 어, 후치 모테나인다까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 조금 슬프지만 나는 보통 인기가 없으니까 왔다시와 흩즈 못해 나인 낙가라. 좀 슬픈 말인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 배우신 표현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일본어 단어라든지 뭐 표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바이.